방금 기자단이 미스터트롯 시즌2 탑 세븐과 곧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방금 굿즈을 놓고 펼치는 치열한 노래 배틀. 일석삼조 음악 쇼가 시작됩니다. tv조선 미스터트롯의 또 다른 스피노프 프로그램 미스터롯또의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미스터롯또는 5월 11일 목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데요. 노래로 황금 잭팟을 터뜨리며 내패는 내가 챙긴다는 모토 아래 탑세븐과 황금기사단이 노래 배틀로 시청자들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미스터로또는 장구의 신, 박서진, 김용필, 제아가 탑세븐과 함께 꾸미는 역대급 블록버스터 음악쇼로 오는 5월 11일 목요일 밤 10시 TV조선에서 첫 방송됩니다. 황금기사단이 미스터트롯 시즌 2 탑세 분과 곧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님도 보고 금도 따는 노래로 황금 제파. 내 팬은 내가 책임다. <웃음> 미스터 로또. 광 <요도. 웃음> 먹고 알 먹고 방 주고 가재 잡고 님도 보고 금 금도 따고 따고 황금 굿즈를놓고 펴지는 시원한 노래 배틀. 여러분의 인생에 로또가 되어드릴 5월 11일 목요일 밤 10시 첫 방송 일석3조 음악쇼가 시작됩니다 황금 <웃음> 기사단이 미스터트롯 시즌 2탑 3분과 곧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님도 보고 금고 따는 노래로 황금 재파내편은 내가 책임다 님도 보고 금금도 따고 따고 황금 굿즈를 놓고 펴지는 치열한 노래배틀 어. 여러분의 인생에 로또가 되어드릴 5월 10일 목요일 밤 10시 첫 방송 일석삼조 음악쇼가 시작됩니다